나네 어어 우장이 저기 있다 아유 빌어나 양이 일어났을라나 양아 아자 잠깐 테 갈까 어오 일어났어 벌, 어 벌써 새벽이야 일어나 잠깐. 출근해야지 야너 대구리야 그뭘쓴 거니 응 어때 잘 어울려 어 아니 <웃음> 아니요 <웃음> 아 여기가 아니라고 아 잠깐만 나나 5중 5중 갈아입을게 나 아유 진짜 아유 5중 갈아입어야지 응 <웃음> 쟤왜 이상한 걸 쓰고 있대 어? 쟤뭐 하는 거예요? 어? 왜 이상한 걸 쓰고 있냐? 어? 어? 아 오늘은 좀 나름 중요한 날이니까 뭐 이런 어 그럴싸한 옷을 입어볼까요? 예, 아주 그럴싸한 옷을 입어보고 아, 간지 철철 나네요. 예, 간지 철철 나고 어, 아 그리고 여기다가 오 어, 기절 <웃음> 여기다가 어 이거 좀 넣어놓고 가자. 어 먹을 거랑 이런 것만 가지고. 야, 다 입었어? 어, 너 혹시 내가 옷 갈아입어서 지금 뒤돌아 있었던 거야? 응. 이야. 오지은 매너다. 나 이거 너네 집에 좀 그.. 너네 집 상자 좀 써도 되니? 내가 여기 임시 거처니까 여기 상자 좀 쓸게. 아 물론 물론. 맘껏 써. 어, 네, 나 이거 진짜 안 어울려? 어. 별로야? 음.. 어.. 그거 혹시.. 아보카도니? 응. 음.. 그래. 이거 팽이가 만들어준 거야. 진짜? 응. 팽이가 옷도 만들어? 어, 팽 펭이 뜨개질 좋아해. 걔 뜨개질 완전 미쳐 살잖아. 어, 아, 진짜 몰랐네? 이거 펭이가 내가 소리에 예민해 가지고 소음 차단도 되고 따뜻하게 다니라고 만들어 준 거거든. 오, 진짜? 음, 응, 배려 쩔지. 그럼 내가 크게 말해야 되니? 아, 그거 아니야. 아, 그래. 소음 차단이 된다길래. 아, 노이즈 캔슬링이 여기도 있네. 어, 대단한데? 어. 자, 그래서 그럼 오늘... 야, 어. 그래서, 근데 너 혼자 먹니, 커피? 어, 너도 줄까? 아, 아이스 커피 없어, 아이스 커피? 뭔어디어 네? 추워 죽겠는데. 몸을 뚜렷하게 해야지. 진짜 애들이 뭘 모르네. 아진짜 애가 뼈 시려, 리 뼈! 아 시리기 뭐가 시려, 뼈가. 이거, 이거 우장이, 우장이 우리 데리고 가자. 그거 지금 어. 새벽이지? 어? 그거 어? 뭐냐? 거시기 뭐? 그, 어? 우리 설록이는 집에 음. 털러 가야 되잖아. 그치, 그치. 그치? 음. 야, 가자, 빨리 음. 가자. 마자 음. 잠깐. 시간을 지체할 시간이 없어. 지체할 시간이 없지, 응. 어. 그치, 빨리 가보자. 근데 진짜 설록이네 먼저 가는 거야? 어, 그 설록이가 아침 운동을 할 테니까? 어. 왜팽이네 먼저 가는 게 낫을 것 같니? 아, 나 설록이. 어, 아침부터 설록이 볼 생각하니까 아찔해서. 아, 아찔해서. 음.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찔할 수 있지, 응. 어. 음. 잠깐만, 어. 나 쓰레기 좀 버릴게. 훔쳐보기. 어가자가자응 응, 가자가자. 응 그래 가자가자. 설록이 볼 생각이 아찔한 게 너무 웃긴다. 어, 근데... 아침부터 계속 상대할 벗었네요? 생각을... 집이라서 하니까...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음... 장인은 망치다 고쳤을까? 글쎄 잘 모르겠네. 근데 거식이 뭐야 그... 아이 어, 너왜 거기로 그냥 떨어지니? 너날수 있다 이거야 지금 재는 거니? 어? <웃음> 날수 있다고 지금 어, 어 재는 거야? 세상에 어? 나를 어. 배려할 마음은 조금도 없는 거니? 쉑쉑 아, 빵바닥을못 봤어 어 참네 날수 있는 것들은 하여튼간 이래서 어? 거시기 고양이도 착지 잘하지 않나? 에 아, 그렇긴 하지 근데 나는 응, 거랑 응. 좀 다르지 않나? 어? 그런가? 내옷 진짜 멋있게 입었다나 그치 나 이거 응. 완전 어, 목도리까지 완전 잘 어울리지 않아? 어 와, 완전 목도리까지 색깔이... 진짜 개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 색깔이잖아 솔로감이 아주 오지고 지리고 응 가자 가자 신발에 광택도 냈네 그럼 그럼 어 중요한 날이잖아 야 근데 솔로기 응. 운동 나간지 안 나간지 어떻게 알아? 아 우리 그 저기 호수를 확인을 하고 왔어야 되나? 지금 가면 되지 않을까? 일단 가보자 그래 그 그래. 일단 문을 벌컥 열어보자. 하냥아 왜? 나 아, 무서워. 응. 어? 아 그래? 아 그럼 너 숨어 있어. 응원할게. 응원할게. 아, 파이팅. 응원한다. 솔로가. 어 오. 어. 어. 아니. <웃음> 너왜 아침 운동 오늘은 안 해? 내가 너한테 너무 어제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같이 운동할까 하고 와 찾아왔는데. 너 이미 뛰고 왔는데? 뭐? 야! 배신이다 이거! 같이 러닝메이트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더 일찍 일어나서 호수로 왔어야지. 너무 늦었어. <웃음> 아이, 몇시 일어나는지 알려주든지. 아이, 참나 원이거 어, 참이 뭐, 뛰고 싶으면 내일 어? 일찍 나오던가. 해 뜨자마자 오면 돼. 아이참 이거 빼옹이도 내가 어, 싫다는 거 러닝메이트 하자고 같이 끌고 왔는데 아이, 아이 아침에 너 아침 먹기 전이면 우리 아침이라도 좀 주면 어때? 오늘 아침을 줘 나가서 빼옹이네 가서 먹어 그리고 둘이 같이 뛰고 오면 되겠네 나가 아이, 나가 아이 그래도 이거 영좀 서운하네 네가 나한테 서운할 게뭐 있어 나가 어? 아이 이 집에 없어 어. 이거 하나 먹어 와아이 뭐 사람은 둘인데 두개 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 키키. <웃음> 참 참. 엄청 일찍 일어나네. 실패했어? 야, 벌써 뛰고 왔대! 뛰고 갔다고? 오! 아, 뭐.. 뭐 아, 뭐여! 내 말이! 아, 뭐야 진짜? 어? 왜 잠도 안 자? 아, 진짜.. 어? 뭐야! 얘명 진짜.. 아이고.. 어? 그러면은.. 팽이부터 가야 되나? 근데 팽이도 집에 있을 거 아뇨. 니 뭐... 뭐 무슨 수가 있는 거야? 팽이를 밖으로 끌어낼 수가 있니? 글쎄? 집에 있지 않을까? 어, 저기코랭인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나뭐있디 코랭이 들어간거아니야어나못 봤는데? 어디 어디 아, 아 있네 있네 어제는 네가 화나서 가버렸잖아 헉! 너한테 헉! 할 말이 있어 무슨 할 말? 새로우신 산타한테 우리 권리를 지켜달라 말해보자 아니 그럴 필요가 있을까? 충분히 걸맞는 대우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 어제 일보고도 그렇다고 생각해? 산타님이 틀린 말한거 없어 너가 인형이 된 것도 정수 낭비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망나니처럼 살다가 그렇게 된건 맞는데 옥장이는? 솔직히 여기 뭐가 그렇게 좋은데 나 내일도 좋고 사는데 불편한 거 없어. 너도 나처럼 애정을 가지면 되잖아. 도대체 산타 어디가 좋아? 말해봐. 난 그닥 좋은 기억이 안 떠올라. 어제 양해가 가져온 무선... 그거 다 봤잖아. 우리를 그냥 부려먹고 그었던게 맞아. 아니 부려먹긴 누가 부려먹는다 그래?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니 그렇게 느껴지는 게 없으면 더 이상 나도 이 마을에 있을 생각이 없어. 너도 나간다는 거야? 코랭아? 그래 너 진짜 우리 두고 떠날 생각이야? 우리 같이 지낸 시간이 얼만데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어 그래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만데 산타가 우리 편한 얘기를 보고도 어떻게 나한테 화살을 돌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난 너는 할 말이 없어 나가줘 코랭아 혹시... 정말? 이렇게... 그래 아, 마음 안 바뀔 거야. 그래, 난 산타님이 좋아. 이곳이 더 좋고, 너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 뭐야? 저 고양이는 <웃음> 야, 배웅아 <빼홍아>. 너네 <웃음> 여기서 뭐 하는 야, 거야? 또 뭐... 야, 나 오늘 너가... 너가 선물해준 모자 쓰고 났어. <웃음> 아, 그래? 근데 방금 저 나간 고양이는 뭔데? 고양이 있었어? 방금 민트 고양이 왔다 갔잖아. 못봤까 우리 집에 불러들인 거야? 방금 못 봤는데? 방금 고양이가 지나갔는데? 못 봤는데 나는. 있었어? 티어 티어 티어 티어 뭐야? 내 열쇠 어디 갔지? 돼? 어? 아 설렉이.. 근데 집에서 어떻게.. 어떻게 내보네 이거.. 없는 거 같은데? 어? 그래? 집에 불안 질러도 돼? 불? 불 질러? 어불 어, 질러가지고 빼내려 그랬지 어? 이거는 저번에 다 뒤져봤던 거 같은데.. 킹학적으로다가 화장실에 있을 것 같진 않고 이게 예, 완전 범죄 완전 범죄 어어 될까 아. 어? 아 이거 저번에 다 뒤집었었는데. 망 보고 있을게양아 좋아 좋아. 아니 뭐가 어디 숨겨져 있는 거지? 근데 이, 여기 저번에 다 봤는데. 뭔가 상자처럼 생겼는데 열 수가 없네. 뭐지? 어 뭐야? 응? 뭐야 여기? 일기 설록 나 목표가 생겼어 그걸 이루고 싶어 너희는 꿈이 뭐야? 글쎄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 장이 꼭 목표가 있어야 해 상상만 해도 되잖아 소고마 오늘 기계에 물감 쏟아서 놀랐겠다 놀란 마음 가라앉힐 겸 민초 먹으러 갈까? 에휴, 그러게 물감은 집에 두고 다니라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이건 좀 세비자 어. 여기 저기 들어갈 수 있어 누 이거 응 이거 다 몰라? <웃음> 뭐야? 뭐야? 야, 얘별 조각 존나 많은데? 아니, 대체 많이 챙겨줬다길래 얼마나 챙겨줬나 했더니 엄청 챙겨줬는데? 산타의, 오, 지무실 열쇠. 산타의 쪽지. 이거 볼, 이거 읽을 수 없는 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 그러면? 여긴 없는 것 같아, 그죠? 그치? 여기밖에 없는 것 같지? 어 뭐야? 산타가 되려면 성실함이 기본적인 작용 요건인데 네 친구들은 너무나 태해져서 너까지 물들까봐 걱정이구나 안 그래도 장이가 소금이랑 붙어다니면 뭔가를 꾸미는 것 같구나 네가 리더십이 있으니까 나 대신 잘 지켜봐주렴 응? 지켜보라고? 감시하라는 거야? 지켜보라는 의미가 감시야? 여긴, 여기도 뭐 있나? 아닌가? 어? 아, 여긴 그냥 창문이구나. 어, 헐. 아, 여기서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거볼 수가 있었네, 여기서. 어, 헐. 홀 그럼 다 봤겠는데? 그죠? 저때 다른 건다 뒤져봤던 것 같고. 그죠한 대는 다 뒤져봤던 것 같고 진짜 못두진 않았을 것 같고 빨리 튀어 존나 튀어 이제 설록기에게 이거 저번에 봤던 건가? 몸이 작아서 공장에서 일할 수 없었지만 주점일를 하면서도 너처럼 되려고 노력해왔던 것 같아. 아 이거 우장이 편지구나. 언제나 목표가 확실하고 그걸 위해 행동하는 네 노력들을 깊이 응원할게. 오랜 꿈을 이루길 바라. 메리 크리스마스 우장이가. 정말 존재감이 엄청나고. 끝았어냐아 <웃음> 오오, 가자, 가자. 근데 너 이거 모자 쓰고 이거 망보는 것 너무 그 존재감이 엄청난 거 같은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근데 다른 애들은 안 데리고 가도 돼? 장희는 장이를 데려가야 될거 아니야? 장이 망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너 혼자 일단 그럼 가볼래? 어디를? 장희네 집을? 아니면 저기를? 너 열쇠 찾은 거어 그러면은 거기. 너가 장이랑 소금이를 데려와 내가 한번 애들 찾아볼게. 어, 어 애들 찾아보고 그 일단 내가 그러면은 일단 그 들어가서 한번 조금 볼게. 그 그러면은 내가 조금 보고 둘러보고 나와서 여기 응, 다리에서 응. 만나자. 여기 다리에서 너가 애들 코랭이도 오겠다고 한번 데리고 오고 어, 일단 먼저 오겠다는 애들부터 데리고 어, 여기 앞에서 만나도록 해. 이따가 조금 이따 봐, 알았지? 응, 응, 알았어. 조금 알았어. 이따 봐. 크리스마스 끝나서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여기 안 들어오나 보다 그지 접수분인가 본데 여기가? 여기가 접수분가 본데? 그쵸? 이건 뭐야? 오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가 있네? 12월 23일이라는 걸까? 이건 11월 28일이고? 그런 걸까요? 어? 여기도 있네? 비디오테이프? 뭐가 있나 했더니 아무것도. 와 여긴 완전 최신식인디요? 그쵸? 아니? 이럴 수 있어? 헐 뭐야 내가 전화 내려놨어 <웃음> 여기 안에 문이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여기도 문이 있네? 잠깐만. 나 여기부터 좀 뒤져보자. 자기 거 아닌 음식 빼먹다 걸리면 당신은 죽소. 어? 죽는지 한번 볼까? 어? 코락파이. 군고구마. <웃음> 어, 죽는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네. 킥킥. 맞던것 같은데? 그쵸? 어 뭐야? 어? 필요시 접수구에서 마을 감시할 것? 취침시간 이후엔 절대 돌아다니지 말것 뭐야? 장이 퇴근 후 뭐하는지 조사해서 보고? 다른 마을에 비해 생산량 낮음 원인이 뭐지? 부서별 업무 진행 상황 정리해서 보고 포장부 관리 철저히 할 것. What? Nope. Nope. n o p 이게 여기다가 이게 그 여기 뭔가 꽂는 부분이 있는 게 테이프를 꽂는 건가? 이 순서거든요. 뭐야? 어? 뭐야?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산타마을 52번지 접수부 팽이입니다 산타님과 루돌프들이 얼마전 인간 세계로 출장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경황이 없습니다 보시는 대로 빠르게 산타지부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게 아니었어? 산타지부 담당자입니다. 수색 인원 파견했습니다. 경이 밝혀지는 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뭐? 11월부터 없었던 거네. 산타시부 담당자입니다. 기보를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산타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강북에서 썰매의 잔해를 발견하였습니다. 시신은 현재 수색 중이나 강에서 전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사망? 추후 전달하겠습니다. 산타시부 담당자입니다. 방금 사고 신원지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산타와 루돌프들의 시신을 발견하였음을 알립니다. 정확한 사망일자를 추정하기 어려워 오늘을 산타의 기일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산타 마을 신두번지 요정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추도식과 25일째를 준비하라는 산타 지부 임원들의 전언입니다또한 산타의 공석은 사기 산타를 임명할 예정이다. 현재 산타 지원 인원의 부족으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요정들이 이 사실에 너무 동요하지 않고 물량 공급이 정상적으로 될수 있도록 관리 바랍니다. 와, 주는 게 맞긴 하네. 안녕하세요. 산타마을 52번지 설록입니다. 우려 많으셨겠으나, 다행히 공장 가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2일에 있을 산타님 추도제 역시 순조롭게 준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한 가지 여쭐 것이 있다면, 차기 산타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어 언제 부임하게 되시나요? 산타님의 부재가 길어 어려운 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타지부 담당자입니다. 공장 운영 및 추도제 준비가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현재 차기 산타 대상자는